저랑 3년을 같이 일했던 우리 알바 친구가 가게를 오픈을 했잖아요. 어디지? 인연이라는 게 있고. 그리고 또 젊은 친구가 가게 한다는 데 응원도 해줘야 되겠고. 또 제가 또 일하고 있는 회사에 그 가게를 열었지 않습니까? 가야지. 갈 수밖에 없어. 절대로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. 충정로8번출구 t 업 축하 선물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. 친구가게 로프해 기 아, 정말 자랑스럽네요. 같은 할리스 아, 메이트로 아, 할리스! 할리스! <웃음> 벌써 살면서 두 번째 폐업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. <웃음> 할리스 그만 할리스, 할리스. 어제 얼마 찍었어? 어제 7 2만원네가 나보다 돈이 많겠구나 이제 <웃음> 저요? <웃음> 잘했죠? 네 사진 한장 굳이 저렇게까지 찍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티를 내는 순간 꼰대 소리 듣는 거다 사장님 갈게요 아. 감사합니다 안녕 <웃음> 가게를 열어본 소감이 어때? 너무 힘들어요 너만 무 힘드냐? <웃음> <웃음> 저 친구는 나이는 어리지만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할 것이다 나와 3년을 함께 했으니까 내가 저 친구의 앞날에 빛이 되어 준것 같아 발걸음이 너무도 가볍다 그리고 또 생일이라 그런지 발걸음이 더 가벼워 아 빨리 일하러 가고 싶다 여기가 이제부터 제가 한 2주간 일할 용산 아이파크 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어 에이, 용산까지 올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와 가게가 무인도야. 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발망 발마... 발망을 아우씨 안녕하세요. 네, 서 도와드릴게요. 야 물욕에서 벗어난지 오래됐는데 발망을 어우씨 멋있다 멋있어. 야, 빈손이냐? 빈손이야 나에게 있어 생일이라 그냥 태어난 날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.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아 진짜 얘도 알고 온 건가? 본인 가게 폐업하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먼길 응원해준 동생을 위해서 만 원짜리 밥을 사준다 내 것까지 두개 2만 원 더럽게 비싸다 왜이렇 서로는 영상 안 찍었어요?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야 서로 쭉 살펴보니까 얘도 빈손이다 뭐가 힘들어?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폐업하고 나서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만 힘드냐? 이거 좀 해야되겠다 털꼽으로 한번 오라니까요 진짜 아이씨, 야, 아이씨, 부끄러워 <웃음> 너 보고 있는데 엉덩이 까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아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줄게요 우리 택배 아저씨도 바보 갔는데 갈게 잘가 갈게요 응형 커피 하나만 줘요 고맙습니다 나 오늘 내 생일이야 어? 에? 오늘 내 생일이라고 진짜로? 어 아니, 몰랐어 <웃음> 아 오늘 비 엄청 오네 퇴근하고 비 오는 날은 곱창이지 소곱창 남자는 소 아니겠습니까 소곱창 정도는 먹어줘야 아위대기에 기름칠 좀 했구나 아 내가 살아있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돼지곱창만 먹으란 뭐 없잖아요 아끼면 똥 됩니다 소곱창 8인분 18만원 아 물론 회사돈이다